중독자들이 현실에 적응하기 힘든 그 원인은 이렇게 어린 시절 자기를 반영해주고 칭찬해주는 경험이 무척 적었기 때문이다 현실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현실을 산다는 것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현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온통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도 잘안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싶은데 잘도 안 되고 또 어떤 멋진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데 좋아해 주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계속 내가 기대했던 게안 되는 거예요 근데이 좌절이 중독자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엄청난 큰 스트레스가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의 그 좌절을 견디려면 스스로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 좌절을, 현실 속의 좌절을 견디려면 그런데 스스로의 가치 있다는 그 느낌을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나가는 무수한 자연스러운 좌절들이 중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. 그러니까 또 내면의 고통과 아픔이 굉장히 많겠죠. 그러다 보면 화도 내고 승질도 내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그 현실의 세계에 도피한다고 그럽니다. 맞닥뜨리기 싫은 거예요.